똑같이 컴마컴마를 콤마, 빼내고 옵시다 빼내고 보면 뭐가 보인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4비4비컴마컴마 사비. 자, 이거 빼고 해봐. 그는 네, 뭐야? 얼마? 13살이에요. 하지만, 바로 아. 히즈. 그는 과학도입니다 어디? 하버드. 하버드의 과학서 <웃음> 여기는 뭐야? 아,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애즈 나오고 앞에 보호가 나왔네요. 그리고 주어동사는 안돼이건모로 해석한다? 양보로 해석한다. 양보 주저를 끼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양보부사들이라고 분명히 그랬고요. 그래서 뭐야? 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알겠어?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느냐, 안 비리법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버드생이야열3살이야 현재 그지? 에요 어. 어. 이해 가죠? 그래서, 양복선를쓸 때, as의 형태. 아, 그렇구나. 에즈가 어떤 식으로 쓰이면 양복으로 쓰이는 거냐면, 보통 이렇게 보호 나오고, 에즈 나오고, 주어도 사, 요 패턴 유지합니다. 양복. 알겠죠? 에즈는. 어머처럼 응. 어, 양태 아니고요 어머 때문에 이유도 아니고요 어머할 때 시간도 아니야. 어머함에 따라서 비례도 아니야. 음. 여긴 양복도 양국사들이 끌릴 때 보통 애지가 맨 앞에 나오지 않아요. 접속사 애지가 맨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보호 같은 거 하나 나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자봐 이, 이, 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양보요 네. 비록 그가 어린, 어리지만 소년이지만 보호 앞으로 아, 아, 그 나올 때관사안 써줍니다. 관사안 네. 붙어요? 네, 네. 어보이 더보이 안 붙어요. 그냥 보 boy as he is 비록보다 손님이잖아 알겠어?